권토 중내 막건 흑토 무거울 중 몰래 한번 실패한 사람이 다시 세력을 되찾아 돌아온다는 말 초나라 항우는 한신에게 패하여 수하의 부하를 모두 잃고 말았다 한신은 항우를 잡기 위해 구리산 곳곳에 병사들을 매복시켜 두었다 항우는 혼자 무사히 탈출하였으나 오강 을 건너야만 살수 있었다 마침 오강의 정장이 배를 강 언덕에 대고 기다리다가 항우에게 말했다 강동이 비록 작으나 땅이 사방 천리요. 백성들의 수가 수십만에 이르니 좋기 왕이 되실 만한 곳입니다. 대왕께서는 빨리 건너십시오. 지금 신에게만 배가 있어 한나라 군사가 이곳에 온다 해도 강을 건널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항우는 웃으며 말했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하는데 내가 건너서 무얼 하겠소. 또한 내가 강동의 젊은이 8천 명과 함께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었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건늘 설사 강동의 부모 형제들이 불쌍히 여겨 왕으로 삼는다고 한들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소. 설사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도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소. 그리고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자결했다. 만당의 시인으로 두보에 대해 소두라고 칭하던 두목의 시로 항우를 읊은 시 중에서는 특히 유명하다. 승패는 병가도 기할 수 없는 것. 수치를 참을 수 있으니 바로 남아라. 강동의 자제에게 준재가 많으니 흥 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왔으면 승패는 없었을 터인데 항우가 죽은 지 천여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 두목이 오강을 바라보는 나루터에 서서 항우의 인품을 그리며 너무나도 빠른 그의 죽음 31세 을 해석해 했다. 항우는 단순하고 격한 성격이었지만 우희와의 이별에서 보듯 인간적인 매력이 있었다. 그래서 두목의 시에는 항우를 예석하게 여기는 정이 넘쳐 흐르고 있음을 알수 있다.